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고익수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제가 기계박피술을 해서 여드름 흉터를 고정하면서 가장 놀란 부분이 코기계박피가 모든 곳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코가 저는 뭐 코성형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이긴 하지만 코가 이렇게 열열광적으로 코에 울퉁불퉁한 흉터를 고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. 그렇지만 코는 굉장히 쉽게 기계박 피술로 울퉁불퉁한 표면이 잘 교정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 동안 어, 코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보면 많은 이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. 뭐 코는 코는 기계박 피가안 된다. 뭐가 뭐가 이상하다. 뭐 이런데 오늘 저희 병원에 코기계박피를 하신 분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어, 총정리 하신, 하는 신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, 수술 전후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상한 얘기에 요렇 되지 마시고 어, 자신의 컴플렉스인 코 울퉁불퉁한 코, 코의 표면을 예쁘게 매끄럽게 깎는 기회를 가지시기 주 바랍니다